남한, 북한. 왜 이렇게 남과 북으로 한국이 갈라진 이유를 아시나요?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평화가 찾아오는 분위기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60년을 넘는 시간동안 대치해왔을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 지금 같은 모습이 된 데에는 세번의큰분기점이 있었습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한 후 36년간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직전까지 남과 북 모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희망에 벅쳐있었죠. 미래에는 외압에서 벗어나 같은 민족끼리 살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희망은 단지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 역사는 항상 힘이 있는 자의 손에 있었죠. 당시 일본이 패배하면서 한반도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북과 남이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고 싶어했던 소련이 남쪽은 자유주의 정권을 세우기 원했던 미국이 각각 주둔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대륙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해양에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미국과 소련 모두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이념 대립을 한 것입니다.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이후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신탁통치라는 명목으로 한반도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남쪽과 북쪽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다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러나 한달 후인 1946년 1월 남쪽에 있던 공산당의 대표인 박헌영이 평양에 다녀온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박헌영은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게 되고 그에 따라 남쪽에 있는 모든 진보 세력도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남쪽은 이념 대리기 깊어져만 가게 됩니다. 반면 북쪽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김일성은 신탁통치를 찬성하였는데 이때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있던 조만식과 같은 자유주의 세력을 모두 수청하였습니다 이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여 1946년 6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측 역시 같은 달에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을 만들게 되어 이때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946년 2월 이후 그렇게 남과 북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갈라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나라가 되기 위해 김구, 여운형 김규식 같은 인물들은 부지런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미국에서도 이들을 지지했어서 하나의 한국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 트루먼 독토린을 기점으로 미국이 반공주의로 선회하게 되는데 하나의 한국 핵심 인물이었던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하나의 한국 계획은 점차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남과 북둘다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게 됐는데 유엔은 1947년 11월에 남북한 모두 공시에 선거를 하기로 확정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한국은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 7월 19일에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u n 에 참석했던 이승만이 남쪽이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련의 거부로 인해 북쪽도 선거를 반대하게 되면서 이승만이 원했던 대로 1948년 5월 10일에 남쪽 지역만 단독으로 선거를 진행하게 되어 남한 단독정부가 출범을 하였고 이승만은 남한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48년 9월 9일 북쪽도 단독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이때에 비로소 남과 북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다 이로부터 2년 뒤인 1950년 6월 25일에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